<웃음> 아이폰 아이폰 두대로 지금 <웃음> 촬용을 하고 있어 신이 여러 타가 이렇게 카메라를 넘겨야 되겠어요 포스코 여기가 6.3 표킹보다 높아요 아내인데 이렇게라도 걸어야 될 거예요 여기가 아 근데 걸었더라고 어저께 호텔에서 보니까 여기 오리배 타고 이러는 거예요 여기가 송도입니다 보세요 랜드마트에요 송도에 랜드마트 여러분 아직 물이 하나도 안나 아, 어디서 커피를 한잔사 갔으면 좋겠어 시원한데 지금? 너무 시원해 한 8, 7시간? 아, 어제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, 어제 고기 많아서 무조건 걸즈 아이스크림 네, 손 있어 이거? 손? 두 개짜리 캠이 들있어아그랬구나이두 개짜리 캠이 들 너무.. 아 이게 이렇요아그 여기 뭔가? 우리 카페에 자나요? 카페라고 <웃음> <드렸어>. <웃음> 네, <웃음> 아, 고맙데니다 네. 이렇게 쓰나요? 이렇게 쓰죠? 네, 네,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<웃음> 또, 얼굴아이스 다니면 아게 하면 시키고, 아, 아, 아, 아, 아. 어, 몇번변 분이 계셔가지고. 다 처음 아니야? 여기는 한, 그래도, 1kg 되나? 1kg나 돼? 내가 오늘 그렇게 걸었어? 형도 괜찮지 않니? 그래 강조해야 나의, 나의 확신을, <웃음> <웃음> 너네들한테 그 받기위.. 야 여기 봐봐 광화문 같지? 봐봐봐 빨리 봐봐봐 여기 찍어봐 광화문 같지? 자 저... <웃음> 일단 내가 잘하는 곳이야 정다시 깨끗한 곳이 그리고 내가 이게 아 공짜로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알아요? 한번 해볼까? 펭... 거기 있는 데서? 그니까 러 MBC가 사오게 내거 그거 걸려있잖아 난 거기 그 문구 봤는데 장민호가 탕 하면 으악! 하라! 뭐 이렇게 적혀있던데 그건 어느 정도 알지 않을까? 어떨 것 같아? 할것 같아? 안할것 같아? 안 하면 상처받아 탕타다 왔잖아 이제 날시예요 Thank okay. you.